이 앞에! 발 앞에! 확인 저발 앞에 어디? 피 없어요! 나이스 저앞 어, 어. 하나! 저앞 하나! 저피 하나 빨게요 앞에 160방향 엎드렸어요 아 거기 나이스 이상해. 있어 있어 아! 저 앞에! 아 나이스 저 되겠어요? 어 앞에 안돼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바로 위에, 아 이거 나이스 형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킬이죠 네아 명씩 하나 발칠 거거든요 예. 바로 나 터치해 줘야 돼나 죽어 네. 나 죽었다 파밍하세요 아. 맞아 됐지? 아까 그 밑에 있던 애들 올라올 거예요 걔네 걔네, 걔네. 와야돼 그래? 응. 이거 치킨 각이다 이건 되요 여기서 꼭 작전이 꼭 꼭만 잘 챙긴다 티아프터 따야 될것 같은데 더블 다블 더블 폭 뛰다. 잠로 넘어가지. 어둘다이쪽이야 <목소리> 이쪽이죠. 이쪽. 이쪽 이쪽. 까갖고. 하나? 다시 하나. 아도나도 아, 확인하고 <목소리> <목소리> <까먹는 목소리> <목소리>